안녕하세요. 코리나시아 t v 입니다 C19 상황관리센터가 방콕, 촌부리, 라용 등을 포함한 태국 28개주를 감염 고위험 지역인 C19 레드존으로 지정하고 강력한 통제 조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태국 공립 학교들의 휴교 기간이 이달 말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태국 요식업협회 회장이 태국 정부에서 식당들에 대한 영업금지 및 식당 내 식사금지 조치 등을 철회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C19 재확산의 발원제가 되었던 사무사콘의 수산시장이 다시 영업을 재개합니다. 치앙마이에 거주하는 일본인 남성 2명이 촌부리 지역을 방문 후 치앙마이로 돌아가서 C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최근 태국 내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소식들을 간추려 준비했습니다. 특히 태국에 거주하시는 교민분들 태국으로 출국을 앞두신 분들 그리고 태국의 가족이신 분들은 본 영상을 끝까지 쭉 시청해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C19 상황관리센터에서 감염병의 재확산에 따라 방콕을 포함한 28개도의 이동 제한 등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 두기 등 강력 방역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C19가 가파른 속도로 재확산되고 있는 태국에서 C19 상황관리센터가 감염 위험지역인 28개도에 대해 레드존으로 지정하고 이동 제한 등 강력한 감염 방지 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방콕시청은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람이 많이 모이는 25개 종류의 사업을 금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자세하게는 C19 감염 위험이 높은 장소의 사용이나 진입 금지, C19 감염 위험성이 높은 장소에서의 활동 금지, C19 감염 위험성이 높은 장소의 폐쇄 등입니다. 감염 위험이 높은 지역으로 선정된 2 8개 레드존은 현재 화면에 자막으로 보이는 지역들입니다. 해당 명령은 1월 4일 오전 6시부터 별도의 공지가 있을 때까지 유효합니다. 레드존에 포함되는 지역 중 특히 방콕, 촌부리, 라용 등은 한국기업의 주재원 등 교민분들이 다수 거주하시는 지역이기도 한데요. 감염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으니 보다주의를 기울이셔야겠습니다. 태국교육부장관이 C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위험지역으로 분류된 28개주의 공립학교에 대해 1월 말까지 휴교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지난 1월 2일 태국교육부장관 나타폰씨는 C19 감염 위험이 높은 것으로 구분된 28개도의 공립학교에 대해 이달 말인 1월 31일까지 휴교 명령을 발령했습니다. 태국의 공립학교들의 당초 계약이 예정되어 있던 날은 1월 4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감염 위험으로 인해 일부 지역들은 1월 17일까지 휴교 조치를할 예정이었으나 태국 내 상황이 보다 심각해짐에 따라 휴교 기간이 연장된 것입니다. 태국 음식점협회장이 프라유 총리에게 음식점 내 취식 금지 명령을 내리지 말라고 공개 요청을 하고 나섰습니다. 현재 태국 정부는 감염 위험 지역에 대해서는 음식점 내에서 식사를 포함 한 폐쇄 명령과 촌부리를 포함한 중부, 동부지역에 엄격한 이동 제한 명령을 내리는 것이 제한되어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난 1월 2일 태국 음식점협회 탄이환 회장은 프라이오 총리에게 공개서한을 보내고 음식점 안에서 식사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리지 말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공개서한에서 음식점협회는 회원식당은 엄격한 감염방지대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더 엄격한 조치를 실시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음식점 중에서도 특히 야외에서 식사를 한 업소 등 환기 대책을 확실하게 하고 있는 곳에서는 집단 감염이 발생할 일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음식점까지 닫아야 하는 것은 명확한 근거도 없는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음식점에서 테이크아웃으로만 영업을 해야 한다면 수많은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어 경제적 피해 또한 막대할 것이라는 내용도 덧붙였습니다. 또한 식당에 폐쇄 명령이 내려질 경우 사업주에 대한 적절한 휴업 보상이 없으면 도산 등 더욱 많은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것이 우려되는 바 음식점 폐쇄 명령이나 식당에서의 취식 금지 명령을 내리지 말라고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 요식업협회장의 요구사항을 태국 정부에서 수용을 한듯 상당수 업종들이 문을 닫고 폐쇄되고 있는 와중에도 식당의폐쇄조치는 하지 않았습니다. 식당 영업과 식당 내 식사를 허용하되 식당 내 주류 판매 금지,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방역수칙 준수 그리고 식당 내 식사는 19시까지만 가능하며 19시 이후부터는 배달 또는 테이크아웃만 할수 있도록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C19 집단감염으로 14일간 폐쇄되었던 사무사콘주의 수산시장 탈레타이 시장의 영업이 1월 4일부터 재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새우와 생선 등의 거래가 시작되었습니다 태국 국내에서 첫 번째 집단 확진 사례가 발생했던 사무사콘주의 탈레타이 시장은 14일간 폐쇄가 되고 강력한 조치에 따른 검역을 마치고 1월 4일 다시 오픈하게 되었는데요. 마하차이 어업발전협동조합회장 암파이씨와 사무사콘 상공회의소 태국냉동식품협회 등의 발표에 따르면 이곳은 태국 최대 수산물 거래시장이었으며 14일 동안의 폐쇄로 하루에 10억 바트 14일 동안 140억 바트의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사무사콘 새우상인 단체회장 수타위씨는 탈레타이 시장이 1월 4일부터 오픈하여 16시에서 22시까지 영업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상인이나 수산물을 구매하러 오는 사람 모두 다음과 같은 철저한 방역 조치에 따라야 합니다.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알코올 소독제로 손을 씻어야 합니다. 이것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즉시 시장을 떠나야 합니다. 탈레타이 시장에서 정기적으로 거래하는 구매자와 판매자는 사무사콘 새우 상인단체가 발행하는 출입증이 있어야만 합니다. 탈레타이 시장에 새우를 납품하는 사람은 C19 검사 음성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방문하지 않는 소규모 소매상도 C19 검사 음성증명서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최근 치앙마이에서 일본인 남성 2명이 C19 양성으로 확인돼 시라차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일 태국 북부의 중심도시 치앙마이에서 일본인 남성 2명이 C19에 확진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남성은 59세 그리고 64세입니다. 해당 일본인 남성 2명은 감염 확산이 이어지고 있는 촌부리두의 시라차를 방문했었는데요. 이들은 최근 다음과 같은 동선으로 이동한 바 있습니다. 2020년 12월 28일부터 29일에는 치앙 라이 공항에서 타이 스마일 항공 WE103편으로 수완나품 공항으로 이동 후수완나품 공항에서 택시로 시라차 호텔로 이동하였습니다. 이후 시라차 지역의 레스토랑과 엔터테인먼트 시설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2020년 12월 30일에는 방콕 수완나품 공항에서 타이 스마일 항공 WE116편으로 치앙마이 공항으로 이동하여 치앙마이 공항에서 아스트라콘도로 이동합니다. 2020년 12월 31일에는 세븐일레븐만 다녀왔다고 합니다. 2021년 1월 1일은 증상은 없었지만 C19 검사를 위해 그랩택시로 이동을 했는데 이날 C19 양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보건당국은 이들 2명의 이동 동선에 따라 접촉자를 조사하고 있는데요. 접촉자는 항공기 탑승자 및 그랩택시기사를 포함해 138명으로 보고 이들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치앙마이 촌불리지역에 계신 분들은 특히 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난 연말에 발생된 사무사콘 수상시장발 C19 재확산 사태가 새해 정초에도 걷잡을 수 없이 가파르게 전지역으로 확산이 되면서 많은 이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태국 방역당국의 사실상 폐쇄나 다름없는 강력한 조치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지켜봐야 알듯합니다만 아무쪼록 현재 상황이 원활하게 수습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오늘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